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이 입니다 꼭 그저께 그 9월 15일날 그 저희 아자줌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들어와서 많은 걸느끼셨을겁니다 그리고 참못 들어오신 분들도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냐면 64년 전서부터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제 판짜기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와서 이제 슬슬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 중심 못 잡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하고 싶어도 직급도전 못합니다. 그룹별 N가 차등 적용이라고 아주 분명히 명시가 돼 있듯이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고 나가더라도 컴퓨터는 못 속여요. 거기서 딱 나오는 대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64년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시스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그것만 그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실제적으로 저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건뭐 뉴스킨이나 뭐 이런 데들은 제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메이하고 애터미만...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둘다다 다 생필품을 해서 세계 1, 2등 하는 데거든요. 아메이는 행으로 벌립니다. 그래서 한, 하나, 한, 사람을 독립을 시키고 두 사람을 독립을, 셋, 넷, 셋을 독립시키면 에메랄드 월한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 명을 벌렸을 때6 그룹을 만든 거. 행으로. 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여 개의 독립된 그룹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자체적으로 스스로들 미팅 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다할수 있는 능력을 능력자들을 갖다가 섯명을 배양을 한 사람을 제가 했던 육각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육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명의 그룹을 여섯 그룹을 만든 사람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두줄마이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쉬, 쉽죠 아니 뭐 이래저래 생각해도 제대로만 한다면 이것처럼 쉬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통권 5 0 0 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측의 셋 우측의 셋어정 안되면은 좌측의 둘 뭐 우측에 둘만 이렇게 만들어서 직급자를 만들면은 뭐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물건 들고 나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물건은 그 제품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우리는 우리 발이 달렸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맞아요 근데 발이 달렸다고 너무 제품에만 의존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에이전트로 시작하시는 분 판매사에서 지금 뭐 아우 저 판매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냥 어얻서다가한번 얻어, 얻어, 갔어요. 그냥 아유 창피합니다. 심지어는 10년 하신 국장님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우 저 무늬만 국장이에요. 저아주 국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소름이 끼쳐요. 뭐 이러신 분 굳이 많아요. 그러니까 는 그러신 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직급 우리 마케팅의 구조를 보면은 우린 직급수당 마케팅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원 수당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가면 은 직급 수당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팀장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목표를 할때 나는 오토 판매사에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실무적인 부분, 마케팅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자, 잘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직급 도전 애들이 왜 직급 도전, 판짜기 조직이 왜 생겼냐면은 그두 명, 두 명씩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명, 두 명씩의 그 세일즈 마스터들이 육성이 되고 그들이 그거를 유지해야만이 직급수당이 나와야, 직급수당이 팀장이 됐을 때 나와야 그때서부터, 아, 그나마 돈다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아, 이제부터 좀 되는구나. 그, 그런 그한 400에서 400뭐 요즘은 앵가가 N가,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 갖고 뭐한340 35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6만원의 의미를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q 를 큐를 달성하고 q 그러니까 30만 pb 를 내가 직접 써 봐야 돼요 직접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자영사업인데 왜 도움을 받아요 내 사업인데 그러니까 내가 30만 pv를 쓰면서 믿고 쓰는 애터미 우리 회사 슬로건대로 그냥 믿고 쓰는 애터미가 내 스스로가 돼야 돼. 아닌 분은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왜 좋지도 않은 제품 싸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너를 갖다가 왜 어거지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써봤는데 진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전혀 그 사람 부담될 것 없다 어차피 물건만 바꿔 쓰는 거니까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로 그냥 감동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꿈과 감동을 전달하고 제품 그, 그거지 그 제품을 팔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서부터 나는 내가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됐을 때 그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히 지인들한테 바꿔 쓰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려면 내 스스로 상0만피비를 몸서 써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냥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느끼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 은 진짜 좋아 왜 그러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별난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나 그런 사람 나올까 말까 진짜 써보면 다 나오거든요 어우 진짜 좋네 그럼 너도 그렇게 바꿔봐 바꿔봐 마트체인지 해봐 브랜드 익스체인지 한번 해봐 너한테 손해나는거 없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나쁜 거좀 전해주겠니? 그래도 아는 친구고 어, 친척이고 가족인데 그치 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쓰는 거 바꿔 쓰는 거야 썼는데 거기에 포인트까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250만, 250만 PB를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그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이 돼서 팀장, 오토, 오토, 팀장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되겠지. 처음서부터 어,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나의 목표는 오토 판매사야. 그래갖고 죽어라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강매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는 내 탐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직급수당 마케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직급수당 마케팅이라는 건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최소 그거를 갖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팅을 머리에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야 돼요? 꿈을 전달해야 돼요. 꿈을. 생겨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잊혀진 꿈을 갖다가 내가 지금 간절해요. 이거 그냥 제품만 좋다고 달려드는 분은 없어요. 제품만 좋다고 생각하기만 하고 그 이상 더 확장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꿈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아,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신 분들한테 백년 얘기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중에는 미래가 불안해. 나도 이거를 도구로 삼아서. 애터미는 도구,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근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제품 조치, 가격 저렴하지. 그리고 얼마나 그냥 좋아. 그거만 얘기 얘기하면서 꿈을 갖다가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은그 사람이 그 중에서는 나가처럼 생각하고 어 이거 진짜 되겠는데 어우 진짜 나의 미래가 불안한데 이거를 자꾸만 처음서부터 자극을 시켜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그래서 죽어라고 죽어라고 해서 오토 판매사 가지도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서 그때서부터 다시 보니까 어? 어? 왜내 좌우에 두명 우에 두 명이 안 생길까? 나는 그때 생각하면 늦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좌측에 우측에서 사업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하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교육을 내가 시켜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큐베이터 시스템이거든요. 9월 15일 날 그저께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거기 그거를 교육을 시킨 센터장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물론 듣고는 있고 참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해요. 거기 사회자들 거기서 다 교육, 피, 피교육생들끼리 다 이렇게 하거든요. 새로운 한 사람이 누군가 누군가가 초대를 했을 때그 50명 되는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꽤나 인원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숙련되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냥 공중에다가 대놓고 1분 스피치를 그냥 막 쏘는 겁니다 그리고 책 VOD 쏘고 제품 활용 쏘고 그 다음에 제품 100% 애용하는 거 쓰고 그서그 그렇죠? 다음에 미팅 참석, 어느 미팅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거를 아 내가 꿈이 좀그좀 그좀 현치 않았는데 어우,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꿈이 점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어느 미팅에 들어가서 꿈 워크샵을 하면서 내가 어우, 나한테 또 이런 꿈이 있었나?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어우, 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막 잠도 못 이뤘어요. 뭐 이런 스피치들을 들으면서 본인도 잠재되어 있던 꿈들이 막 살아나면서부터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다 도킹 객기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우, 나는 뭐 그걸 어떻게, 해. 아니에요. 그 인큐베이터 시스템에서 그 먼저, 한 달에도 먼저 했던 그 초보사업자들, 그분들도 스피치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것이 주는 생생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퍼. 어설픈데, 그냥 연출되지 않게 그냥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 들어온 새, 새로운 사람이 그걸 보고, 어우, 저렇게 어설프게 하는데도 되는데, 내가 상대적으로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들 스피치를 하고, 이렇게 그냥 미래를,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개척해 보려고, 연금소득을 갖다가 받아보겠다고, 애터미는 수단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1분 스피치라고그 중에 어떤 사람이 100% 제품의 이용하고 어떤 분이 책 VOD 얘기를 할, 때, 할 때마다 할때 스피치를 할 때마다 나머지 60명이라고 그러면 은한 사람 스피치하고 나머지 59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나는 어떡하지? 어, 그래 나의 입장에서 봐도 저 사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 그래 나도 뭐 별다를 거 없어 다그렇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얘기들을 하지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할 얘기하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동화가 되면서 그분이 회를 거듭할수록 미팅에 회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들이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되고 아이 시스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처럼 25년 오로지 시스템만 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저한테 배워서 이렇게 지금 뭐 센터장은 뭐 제가 넘사벽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아주 젊고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런 데다가 굉장히 성실해요. 아주 지독하리만큼. 안 그런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아주 지독하리만큼 아주 성실하게 하거든요. 회장님 같아요. 우리 회장님 같아요. 진짜 젊은 회장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지독하리만큼 그 시스템에 그냥 그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다 모든 분들이 반듯하게 그래요. 그럼 새로운 한 사람이 보기에도 야 사업자들이 전부 다 눈이 살아있고, 얼굴 표정이 살아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돈이 되니까 저러겠지. 처음엔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 하는 꿈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딱 하나로 표현하라고 돈입니다, 사실. 돈을 부는 수단이니까, 이거는. 근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팀워크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난 여기 초대만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초대하면, 그 중에 번쩍거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에 같이 동화만 되면은, 내 좌우로 두, 두 조직만, 두 분만 제대로 그룹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은 나는 판매사도 이렇게 영어퍼 이렇게 가서 오토판매사 달성하면서 벌써 좌우에 두 사람이 사업자가 돼서 직급수당을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판매사까지 열심히 갔어. 그 오토판매사까지 열심히 돼서 그 빛나는 오토판매사 핀을 받았네. 근데 받고 나서 그때부터 근데 나는 그 다음에는 좌우에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쪽에 한명 이쪽에 한두명 있어 한명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그한 명을 하려고 1년 2년 3년을 해 가지고 맨날 짝꿍대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가 터지게 안되네 이러거든요 자 오늘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세팅할 때부터 뭐 지금 문희왕 국장님이시든 계급장 다 뛰시고 지금 해방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판짜기 조직 거기에서 그냥 말도 못해 보고 뭐 비비부리니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찜빠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 해방을 받은 겁니다 지금 판짜기 조직은 이제는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어리버리 이렇게 해갖고 어우, 그래도 내가 저분들한테 또 찍히면 은또안될것 같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저께 들은 분들은 뭐 이미 감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아니거든요 전반에 자가측정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자, 점수를 갖다 이렇게 해서 그니까 13점이야 15점이야 저는 그 점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차용주소가 15점 밖에 13점 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 내가 한달 뒤에는 내가 15점이 되겠지 올라갑니다 그거저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 이건 그냥 3점만 주자 그냥 소앤소 so so. 그죠? 그렇죠? 그렇고 그 요거는 아주 양호하지 못함 그래서 2점만 주자 아니 1점만 주자 이거는 내가 굉장히 양호해 어, 굉장히 양호니까 이거 5점 주자 뭐 그렇게 해서 주관적으로 낸 점수인데도 매달 아자주면서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2점 3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 자격프 팀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이제는 대면되기 때문에 틀려져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매달.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또 책을 열심히 읽고 이거 시스템을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은 일취월장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좌우에 자기 파트너들 중에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업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 아주 오토 소비자. 뭐 아주 그러신 분들 중에서 꿈을 살려서 이 사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한테 사업을 전달해서 미팅에 참여를 시키면서 그분도 교육 지수가 높아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 자, 자격 푸틴법에서 25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해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좀그 사람이 느끼게 뭐너나테스트하냐 그러고 또그 기분 좀 언짢아 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또 위시거나 그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조직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아유 지금은 저러지만은 뭐 부업으로 하시니까 저 부업으로 하, 지금 한다고도 할수 없지만은 저분은 참 자영사업가 마인드는 5점이야.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자기 알일는 자기가 알아서 딱딱 하는 분이야. 5점! 그리고 교육사업, 어우, 저분도 확실히 높고 이게, 이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전달력도 정확하시고 진정성이 있고 상당한테 믿음을 주는 분이야 저분은 교육 딱이야 교육도 4점은 넘어 교육, 교육사업에 대한 개념 그 자기가 스스로 한번 어 자기 의 파트너, 좌우에 계실 그분들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와서 그분들한테 아우 이렇게 높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아, 어 점수가 높으면 기분 좋지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아 그래? 그래?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좌우로 만들어서 이번에요이 책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뭐 책상자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앞으로 다른 책뭐 어, 외국어 관련된 것들만 이제 에, 할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만 빼놓고, 저는 오로지 지금 요 책, 제가 쓴 이, 이 책, 요 책하고 요거의 연습장.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 요, 거 시스템 핸드북, 요두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세 가지만 저는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전 파란 책세개예요 요거에서 나오는 그 3의 법칙. 자, Q를 달성했어요. 이렇게 해서 1T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 달성할 때 여기 3의 법칙이라고 제가 써놨죠 EBS 유튜브 EBS 3의 법칙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3회 법칙에 그 지하철에서 누가 깔렸을 때 그거 한거 그리고 한쪽을 바라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보미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3의 법칙 우리처럼 5,60명 되는데다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몇십 명씩 돼가지고 1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로부터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아니면 좌측에 아직은 우측은 없어. 좌측에 두 명, 뭐 아니면 한 명도 좋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두 사람. 근데 지금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전 판자기 조직의 그 압제하에서 비비불. 거기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지금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없을 거예요. 이때 빨리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해방이 됐는데 아, 이제는 잽싸게, 그야말로.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이든, 좌측에 두 명이든, 해갖고 3의 법칙대로 세 명. 아니, 뜻을 같이 하는. 아니, 그것도 없어요. 저 에이전트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아직, 어,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센터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마이크로 금서라고 하는데. 무슨 금서야. 누가, 누, 누가 금서를 시켜요? 근데 진짜, 그 얘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우라가 깨지는데 누가 누구를 누구 책을 갖다가 금서를 시킵니까 보지도 말라 아 유튜브 보지도 말라 아참그 얘기했다고 또그 듣는 사람들도 진짜 한심한 사람들인데 자우동안에 책을 보시고 그리고 세 명을 삼회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식순 다 적어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센터 미팅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기우도 불순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만 아무 인사만이라도 하시고요. 그냥, 그냥 시작합니다. 이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식순에 의해서 뭐,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절대로 좌로 돌려, 우로 돌려 하면 안 되고, 그냥 자발적으로 손드는 분들, 먼저 하는 분들만 해서 몇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자꾸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워크샵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떠듬떠듬 정 안되면 그냥 자기가 1분 스피치 적어놓은 거를 그냥 그냥 읽어도 되고 요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처음 숙달될 때까지는 이렇게 보고 읽어도 돼요 뭐안 돼, 카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번 하고 몇십번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1분 스피치 그 다음에 액션 바이브 스피치 뭐 초보자들이니까는 액션 5하고 아, 4하고 5는 조금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9월 15일날 했던 그거대로 어 뭐, 액션 1, 액션 2, 액션 3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거기에 이제 좀 어느 데서 제품 전달한 사례가 나오고 그 저기 사업 전달한 사례가 나오면 그때는 액션 5를 갖다 다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 어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뭐두 시간씩이나 할 것도 없고, 인원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인원이 이렇게 많아갖고, 그냥 정신이 없고 질서가 없는 것보다는 처음에 세 명이라도, 처음에 서너 명이라도 짠짠하게 해서 지금 참석한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 세 명이서 시작해갖고 여섯 명 되신 분도 있고, 여섯 명이었다가 이십 명까지 만드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미없겠습니까? 같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끼리, 그러면서 그것도, 자, 뭐, 먼저 이거를 주창한 사람이라면은, 그분이 자기네들 파트너라, 자기의 파트너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리어리하게 하면서도 일본 스피치 하고, 그것 좀 해보겠다고 막 이러고 하면은, 그 얘기 일본 스피치 하고, 액션5 스피치를 갖다 이렇게 떠듬떠듬해서 하는 거 보면, 아, 이분이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아, 어떤 마음 자세구나 이런 거다 스폰서는 다 알아듣거든요. 도긴 객긴이라도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회 법칙에 의해서 지금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지금이 아주 가장 적깁니다.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아까 초대에 마트, 아,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최대 20명까지 만든 사람, 옆으로 독립된 그룹을 20개까지 만든 분을 트라운엠베서더라고 그래요. 우리로 보면 임페리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줄 바이너리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좌측에 10명, 우측에 10명,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명, 10명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갖다가 복제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좌측에 10명, 우측에 10명이 되면 은임페리얼안될것 같아요. 대구도 남습니다. 그런데 아메이처럼 횡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두 줄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하는 건 뿌리가 깊으면 절대로 안 무너지거든요. 순판짜기 조직으로 엉터리로 해서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그냥 본부장이 다 없어져, 본부장 그룹이. 국장 없어지는 건뭐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 데 제대로만 했다 그러면 아메이는 행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하다가 3번 그룹이 고만, 고만, 무너지는 수도 있고 막 이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너져도 어차피 두줌 거기에 또 무한, 누정 무한 단계 아닙니까? 뭐 유리한 정도가 아니고 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쉬운데 쉽고 아주 진짜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마케팅 플랜이에요. 두줄 바이너리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명 그거를 갖다가 판매사 가기 전부터도 서 계속 그거를 의식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미팅에 참석을 시키고 같이 팀워크로 같이 가고 복제를 시킨다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바빠서 그냥 오토 판매사 핀 그거 받겠다고 그냥 그렇게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좌우고 아무도 없네, 한 명밖에 없네 이러고 나서 할래니까 그때서부터는 애가 터지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육 받은 것도 없고. 판짝이 조직 그 직급 도전에서 교육이 없어요. 그것처럼 아주 쉬운 시스템은 없어요. 그죠 누군가, 누군가 딛고 와? 사람을 모시고 오네? 오면은 거기에서 와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센터 미팅을 하면서 일본 스피치들 막 날려주고 막 이래, 이래갖고 아,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동, 화가 돼서 같이 동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딱 들어오면 그냥 A4 용지, 거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뭐반사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갈때 같이 가야 됩니다. 알잖아요. A4 용지, 그리고 뭐 가상계좌, 그리고 아, 우리도 그랬거든요. 뭐 이래가면서. 뭐, 교육시킬 게뭐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말을 갖다가 어떻게 붙여서 하느냐 삐끼를 얼만큼 미려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느냐의 그거지 그건 가르치고 자식과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그것밖에 는 아는 게 없어요. 그건 알아서는 안 되는 걸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에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에도 잽싸게 해방을 맞았는데 왜? 내 주권을 내가 찾아야죠.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이제는 판짝이 조직이라고 이름 딱 붙여서 지금 이렇게 소치가 나왔으면 지금 어리둥절 이렇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건 자영사업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은내 탓이야. 전전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 탓이야. 지금이라부터 내 정신 바싹 차리고 빠른, 빠른 시일 내에 독파해서 내가 지금 나 혼자지만 내 좌우의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해 가지고 나 분명히 이걸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2년 뒤에 이렇게 보시, 보세요 여기저기서 이 시스템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뭐 국장계가 나오니까 여기도 국장계 저기도 국장계 여기 그러니까 다 한자 기조직 그걸로만 한다면 몰려다니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초장, 초장길에서 지금 열심히 원래 우리랑 했던 분들은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빨리 회전해서 빨리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1, 년 뒤가 되면은 이 시스템 안 하면은 이상한, 이상한 조직이 되고 이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게 될 거예요. 우수성이고 뭐든 간에 유일한 그거예요. 64년간 켜히 검증이 된 시스템이라고요. 저, 저 같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천재들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씩 하나씩 해서 완전히 정형된 패턴 요렇게만 하면 복제가 된다 처음만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만 다섯 가지의 개념과 다섯 가지의 원칙을 갖다가 아주 그냥 십계명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누구든 나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 있는 모든 분들이 딴건 몰라도 십계명만큼은 정확히 지킨다 그 의식이 되는 그 집단 이성이 완전히 셋업이 되는 그 기간이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이렇게 한계로 들고 인재는 뭐 아이콘 마이크로뭐그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암메에서 아주 켜켜이 이렇게 된거고 그거를 제가 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애터미를 제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은 13년 동안 제가 애터미에 맞게끔 그거를 횡으로 벌리는 구조를 갖다가 이걸로 하는 구조니까 더 쉽죠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기도 쉬웠어요 책 쓰기도 쉬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자자교프 팀법 내가 그자가 측정 했듯이 타가 측정 딴 분들, 자기랑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 같이, 뭐, 형, 같은 나이는 아니더라도, 같은 그 센터에서 모여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분 등등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모여서 센터 미팅의 형태, 9월 15일 날 제가 보여드린 그, 그거대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원의 문제일 뿐인지 조금, 조금씩. 인원이 적응을 하기도 쉽습니다. 많으면 오히려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일사훌련하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이제 차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는 뭐, 책에도 다 낱낱이 써놨어요. 왜냐면 저는 2년 동안 그걸 쭉 고문의 자격으로, 아우, 천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조금 그, 좀 그러네요. 절대 국내위 원칙에서 하고 있네요. 코치인데 요즘 코치할 게 없어요. 제가 오히려 배운 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에도 그렇게 마음 드시고, 지금부터 3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를 둘러보시고 여러분과 같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또 파트너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해서 어젯지 않지만 일단은 1분 스피치하고 액션 3, 액션 5 중에서 액션 3만 뭐 1시간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이면 그퍼 뭐 센터에 아무 데서는 모여도 커피숍도 좋고 어디, 어디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뭐 책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제 그걸로 도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책을 그 3부로 돼 있어요 3부 그 애터미 앤위 그래서 센터 미팅 그거 오픈멘트서부터 끝에 클로징 멘트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아워크숍은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봐가면서 하면은 부구나다할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